<에 inm Tall> 짠짠짠짠 <gesagt> 안녕하세요. 수담 스타일을 담당 원장 서승혜입니다. 저는 수담 스타일을 담당 실장으로 근무하는 선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 리뷰할 이 펌이 뜨겁습니다 <목 savory> 고객님들이 일반펌이 거의 한 70% 정도 비중이 비중 비중이, 어, 땡. 비중. <웃음> <웃음> 비중이 됩니다. <웃음> 그래서 어, 정말 일반펌은 제 미용 종료업동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하지않았요라는 자부심이 있죠. 레스케 동의당입니다. 저는 강남 분들이 모두 했다고 저한테 했다고 할 정도로 펌 고객님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전 열펌 보이는 게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열번대일번 펌이 만났네요. 네. 저희가 리뷰할 제품이 이 일반 펌, 셀프 일반 펌, 세트 펌이 되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예. <웃음> 오늘 이거를 저희가 리뷰를 간단히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이거 국가 시험 볼때 쓰는 것도 아닌가요? 예. 국가 시험 볼때 쓰는 것도 같은데. 국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적게는 주진 않는데 네. 집에서 말기 좋게 또 이렇게. 적은 개수로, 얇은 롯데로 주셨네요. 제 얼굴 크기만한 거, 이런 것도 두 개. 장갑도 사실? 있어요. 죄송해 어. 음 장갑 재질이. 음, M이에요. M. 장갑 재질이 너무 <웃음> 좋아요. <모르잖아>. 어. 장갑 <웃음> 너무 좋게 주셨어요. 네. 튼튼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코만 말고 <웃음> 나중에 집 청소할 때한번더쓸수 있을 것요 <웃음> 네, 이거는 미용실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깔깔이가 있어가지고, 끄러지지 음. 않아요. 깔깔이 말고 전문용으로 써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도트 음. <웃음> 예, 예, 약간 이렇게 꼴록꼴록한엠모시모싱이되예요 음. 네, 네, 네. 이것도 그냥 미용실에서 그냥 흔하게 쓸수 있는 베이직. 어, 네. 끝에가 조금 뾰족해야지 색상 뜰 때가 편하거든요. 음. 아, 이거 조금 마음 처리가 조금 따끈따끈해서 긁을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조심하세요. 네. <웃음> 요새 네, 트렌드 이거... 컬로고무줄뭐가왜트렌드이거 <웃음> 어? 난 노란색인데? 여, 여기는 아기 고무줄을 주셨고 여기는 팬 고무줄을 주셨어요 음. 근데 그럼요. 이거는 아마 원 밴딩을 해야 될것 같고 에이. 이거는 플러스 밴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반인분들은 모르시겠으니까 한번 그냥 걸고 이건 두번 음, 걸어야, 걸어야 된다 이렇사 <웃음> 설명이 알면 되실 것 같고 파즈는 똑같은 것같아 미용실을 쓰는 파즈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파즈는 뭐 프레임형이 없기 때문에 음, 파즈, 네. 이렇게 음. 여기는 헤어킥이 있어요 헤어킥!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웃음> 어, 땡기면 풀어. 오. 오. 요. 근데 약. 이거는 애기용 같아. 신발 보게가 아닌가. <웃음> 너무 작은데. 아, 이렇게. 이거는 그럼 아. 머리 큰 사람은 할수 없는데. 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머리 크신 분들은 약간 미마에서 멈출 것같아 이렇게 약간 써진 게 아니라 요,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같은요 아. 이런 느낌 <웃음> 너무 좋어요 응. 어,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조성이 잘돼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에는 요리.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브랜드는요. 여기 음. 브랜드는 눈시고 찾아봐도 방법은 없어요. 네. <웃음> 없습니다. 눈시고 찾아봐도 방법은 없는데 뭐 알아서 해봐라 약간 노라 음. 네. 약간 도발성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제품인 거죠. 펌제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상품은다 가렸습니다. 일대와 주화대더크니양 냄새 나아요 1째? 음. 냄새를 맡아보자고요 응. <웃음> 냄새를 좋아하시네요 <웃음> 안 열려 일째 응? 어우! 죄송해요 아! 어. 이거 그겁니다 미용실 가면은 그 할머니들 여러분 앉아계시고 머리 똑같이 마시면 은그 나는 냄새 오우 이거 진짜, 그 진짜 향수 왜 옛날.. 옛날 타마야 약간 어릴 때로 들어간 느낌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잠깐만, <웃음> 잠깐만 눈물 닦고 올게요 <웃음> 향기 똑같나요? 향기는 조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맡아볼까요? 이게 더 비싼 건가 봐요? 이게 맡으시면 안 돼요 어, 과학시간 때였죠? 어릴 때? 이렇게 맡으라고 어? 이거 좀 더.. 음. 좀더 낫네요 음. 이거는 약간 이제.. 할머니가 따라갔을 때. 응. 이건 할머니 말고 엄마 따라갔어는 할머니. 엄마. 그런 냄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로또 크기가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응. 응.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 옷들 이 차이가 뭐냐면 조금 더 약간 투명감이 있고 약간 생기디한 느낌이고 이건 조금 더 매트한 이런 약간 맥리스틱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 <웃음> 그런 느낌이 나네요. 로트 어, 호스트는 저희가 쌀롱에서 쓰는 혹스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5, 6, 7... 같아요. 네, 6, 8, 아, 네, 5, 5, 6, 네, 5... 7호... 7호... 빨리 풀어볼까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머 어머, 어머, 1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그래. 전문가 입장에서 네요 전문가 입장이니까요. 네, 근데, 근데 이걸 일반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 뭐, 아, 아, 또 말할 수 있겠죠. 디테일이 할수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셀프 통제에 이제 약간 어, 이 사람들의 약간 생각하는 띵킹을 좀, 좀 이렇게 제가 느껴본다고 하면 은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좀 저렴하게 해봐 약간 그런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얼마일 것 음. 같아요. 가격이? 한 만원? 만원대 하지 않을까요? 이 노트 개출 30개 정도있고 검제랑 어, 한 만원 정도요. 내일날 설명서 드렸으니까 100원 다못 치세요. 만오천원? 만오천원? 너무 가셨다. 왜? 만오천 치킨 사 먹지. 아니, 야, 이 약이 약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달라지지 않나요? 어, 약. 음. 예. 이 약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무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성분을 가지고 고객님들이 쉽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시기적으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펌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Are y ready? Let's get it! 말아볼까요? 이게 셀프 펌이긴 한데 어, 조금 완성도가 높은 머리를 하려면 셀프로 하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와서 어떻게든 말수 네, 네, 있겠는데. 이데 음. 짧은 머리는 뒤에, 아, 뒤에 하기가 맞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달라고 하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이쪽은 이 펌제를 사용해서. 이쪽은 아까 할머니 향수 난다는 이 펌제로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Yeah. 집에서 말 때처럼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딱두개 나눠서 말하고 있어 오케이 응. 섹션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본받 없어 보이니까요 네. 우리 자랑하려고 온게 아니니까 네. 이거를 근데 진짜 어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음. 이 섹션 뜨는 거에 대해서 좀 음. <웃음> 자꾸 이렇게 뜨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 네. 생각이. <웃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섹션도 어떻게 떠야 되는지 모르고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되게 네. 큰 그림, 다 계획이 있었구나 로트...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이런 디자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또이 회사에 좀 이런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드말 때는 네, 들어도 많이 봐요. 요 아, 분명히 그... 일반 사람들 들어서 온거 그러니까 로드말 때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음. 일반 사람들 그걸 모르지 않을까요? 어... 각도의 중요성을 우리도 지금만큼은 몰, 모르고 말아볼게요 음. 그냥 일반 사람 많은 것처럼 할까요? 예, 네, 지금은 모르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미용학원 다닐 때 이거 전문가로 안 말아야 돼? 어떻게 예? 이거 하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씹히는 거음나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음. 이거 이게 또 전문가처럼 말 수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 제가펄못 마는 게 아닙니다 음. 펌의 달인이잖아요? 그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텐션 줄이고 이게 혹시나 저희들 펌 시작을 의심하실까봐 서리 <웃음> 그리고 이렇게 음. 요고 요거 요고 요거 밴딩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도이렇게안 하지 않아요? 그쵸 모르죠. 이게 또 저희가 또 너무 일반 사람들 만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저 사람들 실력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텐션을 줘서 정확히 밴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보통은 배식적으로 맞는 느낌이거요 약도 편의점? 좀 균일하게 맞아야지 약을 어느 곳은 많이 붙이고 어느 곳은 적게 붙이면 커리 어느 곳은 강하게 나오고. 어느 곳은 좀 루즈하게 나고 그런 음.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아, 저는 약간 일부러 이 뜨는 섹션을 좀 얇게 안 떴어요. 일반 집에서 하실 때는 분명히 굵게 있게 뜨셔서 하실 거라서. 그리고 아마 이거 쓰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많이 쓸것 같아요. 학생들. 뭐 친구들, 친구들 머리에 어, 미용하는 어. 학생들 특히. 친구들 아니, 애기머리, 애기머리 진짜 많이 쓸것 같아요. 끝 처리하는 거 진짜 어렵긴 한데 응.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집에서 셀프를 한다는 건끝 처리, 뭐 디, 디테일 이런 거는 조금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응. 디테일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미용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오, 진짜 이 향이 오늘 여기 미용실 된것 같으니 응. 어, 굉장합니다. 이 발향이 <웃음> 웬만한 조만한 깊이저 땀 치는 힘이 라서 <웃음> 이거 진짜 집에서 할수 있다고? 손짓이 되면 엄마들은 또뭐 벼랑간에 애기머리 붙잡고서 40분이든 한 시간이든 말아주지 않을까요? 그도 <웃음> <웃음> 사랑이 있다면 뭔데 못하겠습니까?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음. 한 시간 맞아그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도 처음에 미용 자격증을 딸려고 이제 학원에서 말때한 1시간 40분 말았습니다. 1시 예. 응. 40분 말았는데 그쯤이면 이미 다 나왔죠. 머리가. 머리가. 예. 그래서 어머님들은 집에사실때 애들 머리 절대로 응. 예. 굵게 뜨세요. 많이 많이 뜨셔서 <웃음> 얇은 걸로 말아주세요. 예. 또 뭐, 뭐, 어, 어떤 엄마가 잘말았더라고따라하겠다고약게약게뜨시다가는 얇게 얇게 2시간 동안 머리 말다가 다 태웁니다. 예. 절대적으로 예, 애기들 머리를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네. 예, 진지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오! 야, 사이드가 벌써 다말았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최종 인구중에 너무 깔끔한 밴딩과 깔끔한 이 결과 뭐야? 시험 보러 왔어? 뭔가 <웃음> 시험 왔다. 보러 왔어? 이 정도면 뭐 시험 보러 왔지 <웃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웃음> 홍보 한번 해드려야 돼요 어차피 음. 잘 돼야지 또이 음. 영상 잘 나와야지 다음에 또 불러줄거에요? 네, 또 불러줄거에요. 응. 내가 봤으면 응. 또 불러줄거에요. <웃음> <웃음> <웃음> 과연 똑같이 말고 다른 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 차이가 있을지 응. 이럴 때 결과 차이가 없으면 조금 단어드롭긴 한데 똑같이 잘 나온거 아니겠죠? 아, 네, 그런거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저렴한 가격대의 펌제랑 쌍무에서 쓰는 펌제랑은 이런 안에는 성테 그게 달라요. 제품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청음엔잘 나올 수 있지만 제 시술이 들어갔을 때뭐 손상이 좀퍼질수 있다는 라 거는 염두를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인처럼 말리고요. 또 빨리 말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입보다 훨씬 더 느리게 말것 음, 네.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애들 머리 틀어지지 마시고 음. 미용실에꼭 오세요. 하세요 아, 음. <웃음> 또한번 하시고 잘 나왔다고 또 매번 해주시다가 또뭘다 태워가지고 뉴우셔야될거 같고 짤랄나 하지 마시고 이게 파마 할 때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이벤트성으로는 거. 해주면 좋다 남편이 꼴 뵈기 싫어 그런 말한 번씩 말하죠어 좋다 음, 남편이 배우고? 어 뵈기 싫어 회식하고서 자꾸 느껴 어, 한번말 말아줘 한 말아줘 내기려고 <웃음> 응? 뭐 이럴 때 몰래 내기는 거야 응. 여보 내가 머리 쁘게 해줄게 아 내가 또 배워왔잖아 이러면서 또 해주면서 다음날 회사 가서 망신 나는데 <웃음> 어머님들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웃음> 내가 봤을 땐이 회사들은 어머님을 노리고 된 거야 이게. 끝! 어다마셨어요 네. 그리고 반만 끼워요. 반반? 가능한가요? Nope. Nope. 여기는 기계가 없으니까 자연으로 20분 보겠습니다. 토양의 미닐. <웃음> 자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가 원장님이 마셨던 부분이고 이쪽에 제가 말았던 냅입니다 제가 보면은 냄새가 하...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 <웃음>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예 네, 이런 <웃음> 냄새입니다 확실히 퀄감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분명히 똑같은 로트로 똑같은 바퀴스로 말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제.. 어, 제가 치오! 여기 시스테인. 알칼리가 좀더 강한 펌데인것 같고요. 여기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치료 이쪽 펌드보다는 좀더 약하고 순한 펌드인 것 같아요. 응.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세상에 탱글탱글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제 시술 몇번 들어가시거나 이거 펌하고 시간 좀 지나시면 은 약간 경, 어, 경화되는 현상좀 생길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응. 조금 NG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미용실 미용실 사는 거니로 오늘의 총평 별점 3.5점 음. 그 이유는? 이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사서 앞머리 펌 정도는 해볼만 하다 약간 네, 여성분들 앞머리 펌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총평을 주고 싶어요 전체 펌, 뭐하장님은 뭐 조산 4점? 4점, 좀. 후하시네요 이러다미이영혼이 끊긴 거 같아요 후해가지고 점수가 펌은 잘 나오는데 <웃음> 솔직히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음. 그리고 애기들이 하기에는 조금 약이 강하다 음. no. No. 쓰담 강남점의 원장 승의 비주얼 담당 선행실장님 <웃음> 저희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웃음> 또부이될 <부르게> 거예요 <웃음>